어, 지난 시간들에서는 우리가 어, <웃음> 육계명의 명하는 바 말씀과 육계명이 이제 그 많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웃음> 육계명이 명하는 말씀을 언약에 비추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고 그리스도의 은사와 직분에 비추어서. 어, 6개명이 명하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이 개명은 그냥 어, 일반 도덕을 나타내기 위한 개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개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명은 우리가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토께서 오셔서 우리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서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어 안아 주시고 그 우리가 여전히 미흡하고 그 결핍된 그런 계명 지킴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마치 완전히 다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 주시는 거죠그 중심이 아, 믿음으로 행하느냐 안하느냐에 안 따라서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는 에, 이제 이 모든 관, 관점이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이웃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대피조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도 생각했고 또 관계도 생각했고 또 다른 피조물들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는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 나라 중심 또 세상에 대한 생, 생각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회,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위해서 위해 그, 그, 대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에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전에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늘 마지막에는 자기가 있었고 자기 행복, 자기 자 자기 보람, 자기 영광, 뭐 자아실현 그런 것도 자기 인생에 그 나름대로 의, 의의를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는 나올 게 죄밖에 없으니까 오직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그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표시를, 하나님께 대해 바른 표시를 하고, 이웃을 진짜 한 지체로, 육신, 단순히 육신을 나누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단순히 뭐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사랑도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표현이거든요. 필리아, 필리아를 사랑하는 그런, 근데, 그 형제 사랑은 단순히 에로스적인,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제 본질을 이루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내가 여유가 있어서 뭐 하고, 여유가 없으면 못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내서도 해야 하는 그런 그런 어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그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명도 대하는 거잖아요. 1계명에서또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본질적인 회, 회복의 차원에서 그 본질적인 관점의 변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나서부터 이게 예배 태도도 달라지는 거고 이웃 사랑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 일반적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있는 사랑이잖아요 국수주의적인 사랑이라든가 민족주의적인 뭐 형제 사랑 이런 다 마지막에 자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듭난 입장에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질이 다른 거예요 상대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도덕주의자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요구되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뭐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명예가 없고 그래도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 양보다는 질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주님은 그 사랑의 질을 보고 평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할 때도 그 양적으로, 혈쪽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의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씨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게 없다니까 내가 다 해버리니까 내가 다 해버리면 내 내가 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도 이제 비추어서 육계명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비추어서 은사와 직분에 비추어서 그형제적뭐이 계명을 형제 사랑에 부모 개명, 부모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에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데, 말로도 해야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도 범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도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 원래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주님이 낮아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는 그건 조폭들도 하는 거로. 예? 깡패들도 하는 거로. 우리는 질이 다른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육계명의 명하는 바, 육계명의 그 본질. 단순히 외적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그, 그 개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육개선병 그러니까 이게 참, 음, 얼마나 이게 꼼꼼하게, 예? 세밀하게, 얼마나 그 정신을 담아서 이 사랑을 구현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평생 그걸 다 해도 못할 건데, 그, 사실 전혀, 뭐 발, 하나님의 발바닥도 못 쫓아갈 텐데. 근데, 그러니,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육신은 편한 걸 좋아하고, 예? 남을, 남을 치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는 아예 범죄치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 진짜 근본적으로 언약을 어기는 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죄. 성신을 회방하는 죄. 그리스도의 직분을 파괴하는 죄. 그런 그런 그런 죄를 안 짓는다. 이게 굉장히 건 건설적인 그런 자 <웃음> 건설적으로 개명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생명, 그리도의 생명은 파괴적이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건설적이에요. 재, 재창조된 존재로서, 완전에까지 자라가야 될 존재로서 굉장히 건설적입니다. 근데 이제 고통이 있어도 또 즐거움으로 한다. 절제하면서 즐거움으로. 아, 내가 이것이 아니면, 그 요한일서에도 읽었지만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 확신을 할수 없다. 주님의 그 방식이 참 묘하잖아요. 그걸 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게. 아, 과연 생각함 생각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 행함과 진실함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게 아니고 누가 보니까 하는게 아니고 그런 사랑을 하려니까 아주 즐겁게 해야되고 또 절제된 그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그걸 봤고요그 다음에 육계명이 그 많은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육계명이 그 많은게 136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6문 문답 육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육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인데 공공정의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적인 방어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적인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쓰지 않는 것 죄악된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복수심, 온갖 과도한 격분이나 마음을 흐트리는 염려들, 고기나 술이나 노동이나 오락을 무절지하게 사용하는 것, 격동시키는 말이나 학대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상해나 무릇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을 금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아까 뭐그 명한 거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누려가야 될 것, 긍정적인 측면에서 누려가야될 것, 이그 많은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 소극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어,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 뭐 이제 신자와의 관계에서는 일, 이런 아, 것들이 그렇게 크게 여기 뭐, 나타나지 않을 건데요. 이게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어,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음,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 어, 어둠이 있건 빛이 있건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죠. 악한 게 있건 선한 게 그건 뭐 상존에 있는 거니까 뭐 심판 때까지는 그렇게 있어도 신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 그런데 이제. <웃음>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면 그 일반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정당방위라는 말을 함부로 쓸수 없어요. 칼의 권세가 주어진 국가와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생각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강도가 들어온다 국가적으로 공산주의가 저기 이뭐 김정일이가 그 초초도로 내려온다든가 이럴 때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냥 나는 전쟁 안해 사람 죽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국가 국가 권력 국가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는 우리가 군인에 나가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총을 쏴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기 이제 뭐 그런 예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애매이 상대 뭐 어린 아이나 부녀자들 할머니들 힘없는 사람들을 죽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는 총을 쏠수 없어 이렇게 할수 없다는. 정당 방위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집안의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그 정당 방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가면 다 집안에 총기가 있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합법이에요. 합법이라고. 문제는 상대가 칼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총으로 그냥, 저기, 난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좀 달라요. 이제 무기의 경, 경중에 따라서도 정당방위가 달라지는데, 저기 한 사람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열 사람이 정당방위 한다고 나가서, 그, 그냥 묶어놓을 수 있는 걸 아예 때려 죽일, 죽여버리면, 그런 거는 정당 방해가 될수 없어요. 일반법으로도 그건 안 됩니다. 이건 그그 그 경중이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런 것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구, 구분해서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의 그 분명한 간격을 알고. 그 그렇게 불리한 자들 우리가 저기 뭐 오른 뼘 뺨을 때리면 왼편 도 되려고 하는 정신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속옷 달라 그러면 거도도 벗어주고 오리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야 되는 그리고 손으로 악을 대해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런 우리 우리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얼마든지 행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그, 그, 그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그잘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이 경계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범, 범법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항상 우리가 이제 신자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성신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아, 그리도의 품성과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식인종들한테도 선교를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잡혀서 먹히기까지 했어요. 남태평양에도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거기에 나, 나, 나의 사명을 주셨다 하고 가면 그 사람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참뭐 보통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지 보통, 구강무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하고, 또, 우리가 방어해야 될 때. 그런 경우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그,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가. 그러면 우리는 절대 사람을 해야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그, 저기, 주님의 품성과 사역을 누린다 할지라도, 공공의 정의, 정당한 전쟁, 그리고 필수적인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웃음>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에서 공공의 정의나 정당한 전쟁이나 필적 방어의 경우는 제외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대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범위 형벌하셨습니다. 고살자들, 고, 고 아니, 아주 이제 일, 일부러도 고위 범죄자들 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훨씬 일반적으로 더 크죠.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야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해서 개통을 세워서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령 어떤 경우에는 언약의 나라에서 쫓아버리시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그의 생명을 빼앗아버리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여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의 생명도 공급, 어, 공공정의에 입각해서 빼앗도록 하셨습니다. 사형제가 그,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민숙이 35장, 31절, 33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는이라. 거룩한 영역에서, 그, 고의로 범죄한 자들은 아주 그 피가 더러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약의 국가, 이거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권세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어, 이런 칼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고살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 보여줍니다 3,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한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고살한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치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여포한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이게 이제, 뭐,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 저 인생이 내 자식을 죽였다든가, 내 부모를 죽였다든가, 그러면 이제 기회를 어쨌든지 엿보아가지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죠. 아무튼 그런, 그런 죄조차도 사실은, 아, 자기 스스로, 자기 직분이 그런 칼의 권세를 받은 직분도 아닌데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또, 그러고 재판의 시행자가 돼가지고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임.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고 또 그것도 안되면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거지 자기가 직접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일반 국민 사람을 죽일 의도 없이 실수로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 고살자는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나 정당한 전쟁을 벌이는 경우에 적군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육계명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지니 곧 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할까 하미니라 이는 헤렘법입니다 인종청소의 시체말로 인정청소를 하는거예요이 <웃음> 헤렘법은 가난한 땅에서 적용됩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이 헤렘법을 쉽게 오해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헤렘에 해당하는 사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굉장히 악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어미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아니거든요.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여인네들, 아이들, 노인들, 뭐 장애자들, 뭐 노약자들 노약, 이런 사람들 죄도 없이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저들은 그 우상 문화에 쪄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미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그, 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도 보존하고, 자기 백성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헤렘법을 시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다 죽여 없어도 우리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존재로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낼 존재로 세웠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세력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처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그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신 곳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헤렘법을 비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예 다스리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자기도 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매우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당한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지상주의자는 평화지상주의는 타락한 인생의 탐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가만히 있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 에,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강력한 무력을 앞세워서 적당한 명분을 갖다 대워서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그 대가로 자기와 자기 나라를 부여하게 하는 그 끔찍한 전쟁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나치 독일을 공격하는 항공기의 폭탄에 독일의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치 공습에 시달리던 영국 국민들이 그 일을 지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영국 신자들이 자기 나라가 히틀러의 독일에 승리하도록 기원하는 것은 그 결코 그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방어로 임명을 해쳤을 경우에 육계명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만원 버스를 몰고 질주할 때그 버스에 건장한 청년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가 그 버스를 멈추기 위하여 마약에 취한 사람을 완력으로 제압하다가 그 사람이 다치더라도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국기 22장 2절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 구세력들의 교회 세력을 힘입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인 자들, 괴물들로 그렇게 아주 부풀려져가지고 이 괴물들을 청소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 뭐 가난해냄법과 그 같이 그렇게 명령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독일 교회가 잘못했고, 독일 정치가들이 잘못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결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누가 그랬습니까? 예? 뭐라고요? 누가 그렇게 저항했죠? 거시기가 저저항했어요 저항, 음, <웃음> 그 이제 히틀러를 그 마치 미치광의운전사로 보고 저항을 한 거죠. <웃음> 그러다 이제 뭐 감옥에 잡 갇혀서 죽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그리토인이 또그 사랑으로 하지 어떻게 그렇게 그 테러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런 평화 지상주의자들은 그거에 비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법도, 율법도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식인종들한테도 갈수 있고, 그 사랑으로 저들을 참고, 그,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런 사명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않은 경우 지금 당장 난리가 났는데 그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그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이제 합법적이어야 하,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쓰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죄다. 다음으로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쓰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우림 문답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간단히 살펴넘어가겠습니다야고보수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우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게 형제 사랑은 진짜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 음, 그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먹다 남은 거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차라리 굶을 시연정 도와주는 거예요. <웃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돕지 않니 하면, 제 육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가난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 주셨는가 생각을 해야지 왜 당신들은 그리도의 사랑이 있다면서 왜안 도와줘? 그 잘못, 자네, 당신들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 거기 지경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그런 나자짐의 지경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 주신 이유를 찾고 공유를 구해야 하고 그런 낮, 낮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신자들은 돌봐야 되는. 오늘날 오늘 이상한 권리 의식이 사회에 만연해 가지고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게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이 세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빚, 빚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 모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빚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의 복지 의 <웃음> 혜택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그 혜택을 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이 국가나 지방 아, 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 정당하죠 그러나 신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택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속여 가면서 낮춰 가지고 더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이 신자가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차지하면 더 약한 사람이 받을 것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말은 법적인 요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할 때에도 마음의 태도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에서 유익하지 정당한 요구를 앞세워서 권리의식에 취하면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퇴보할 수 있다는 하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리 주장을 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물고 뜯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세워주는 사회지 서로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육자와 성도의 관, 관계도 그래요. 에? 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목사 안 성기냐고 막 권리주장 해보세요. 이게 목회가 되겠나. 예? 성,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웃음> 권리주장을 하면 안 되죠. 내가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거를 생각을 해야지. 더. 위경 속에서. 그게 그리토의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웃음> 여긴 또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 하고 아마 어느 부서에서 더그 헌금을 많이 확보한 어느 부서에서 권리 주장하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건뭐 강변교회 상황을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뭐 어디 상황인지 이제 저기 무슨 <웃음> 아무튼 많이 냈다고 권리 자기를 싫어가지고 권리 주장을 큰 목소리를 해.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 있을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우리 장애인들이니까 우리 장애인들 그 방을 또 그런 시설을 다 해줘야 된다고 막그 권리 주장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항상 아무튼 이런 실질이 있어야 교회답게 존재하고 교회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일이 있어야 야고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성신님을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대로 살아야 제육교명이 금하는 것을 범하지 아니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각자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돼 이만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체로 다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이고 주님의 사랑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제가 할수 없는 것을 겨우 조금 참여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웃을 세우는 거죠. 이웃을 해치지 않고, 권리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내 받을 복, 받을만 해서 난 받고, 당신은 그거 못해서 못 받으니까, 그거 견뎌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알미니안들이지. 그건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알미니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고 황서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일서 3장 16절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예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